ISTJ가 사회화된 유형으로 바뀌려면 딥러닝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시간을 두고 딥러닝 할순 있지만 상대의 도움이 있다면 딥러닝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것입니다 딥러닝을 시작할 때 상대방은 ISTJ에게 어떤 걸 해주면 좋을지 말해주면 좋습니다 이는 ISTJ에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어서 루틴으로 생성되면 ISTJ가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잠이 많은 애인을 위해 잠깐의 모닝콜을 요청하면 처음엔 ISTJ가 수줍어해도 루틴이 되면 본인도 모르게 그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또한 딥러닝중 ISTJ에 게 적절한 칭찬과 보완점을 섞어서 말해주세요. 처음 해보는 일에 대해 ISTJ는 속으로 매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가벼운 칭찬과 함께 보완점을 들으면 더 열심히 잘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서 칭찬이 지나치면 입서비스로 들릴 수 있고 보완점을 너무 나열하면 초기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딥러닝 교육만 잘 마치면 다른 건 몰라도 애인 속 썩이지 않는 착하고 눈치 빠른 ISTJ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 a n 시 l 하주 s h i Chung h a j u s i y a s a e m s h e d a d d a j e y o n g s a n t j h o n i s h i n g o h a i STJ world membership Agrid h a Vlog. s u i s u d nada. c h u k s n d a n a l l